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이제 12강 들어갑니다 12강에서는 T 그 10스테이지 10개의 스테이지 십성이죠 십성 10성. 십성 중에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이렇게 앞 시간에 우리가 정편 정인과 편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마켓 제, 재성도 정편으로 나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간에 가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카토금수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 모카토금수가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성에 해당되는 오행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정제 하나는 변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마켓 유형의 분들 중에 정재인 분도 계시고 편재인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합이 이 마켓의 s 와 o 로 구분 짓는다면 이제 세 f 프 아주 안정적으로 재성을 운영하는 분들은 sm 정제 세이프 마켓 그리고 좀 오버 이게 치우친 그런 그 재물의 운용법 이런 방식을 쓰는 사람은 이제 편제, 오버 마켓 이렇게 어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에서 마켓을 찾는 것은 이제 일간 항상 기준은 일간이 된다는 점이 모든 해석이 앞으로 그 생일에 덟글자 일간을 제외하면 일곱 글자죠 지지의네 개, 4개, 천간의네 개인데 일간이 이제 기준이 되니까 천간에 세 개, 일간 빼면 세 개죠. 그럼 총 일곱 개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어, 정제 해석을. 자, 먼 특징 볼게요. 정제 정재는 딱 소유의 개념입니다. 소유. 그리고 편재는 유통의 개념입니다. 이게 어, 굉장히 큰 차이죠. 정제는 같은 돈이라도 우리가 세일즈맨 월급 받는 사람. 이런 그돈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 아주 안정적이죠 이 정제는 되게 안정을 추구하거든요 불안정하면 안 돼요 돈 들어오는 것도 아 이달에 장사를 했는데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다 장사가 잘 되면 엄청 더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되면 아 지난달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 불확실한 그 수익 구조 이걸 제시를 합니다. 정재가 내가 항상 이렇게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항상 얼마나 들어온다 매달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원하고 이제 내가 일해서 벌은 돈 소유의 돈이죠. 이거 누가 뭐라 해도 내 돈입니다. 이제 이런 돈을 정재의 돈이라고 합니다. 편재는 다르죠. 유통 개념입니다. 돈은 흐른다. 돈은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저 돈이 내돈 됐다가 이 세상 모든 돈이 다내돈될 수도 있고 또뭐 내가 기부를 해서 한원을 했다가 다시 그 돈이 내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흐르는 유동성 유동성을 정제가 어 생각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편재가 그래서 사업하시고 큰게또 은행에 차용도 해서 투자도 하고 뭐 이런 형태의 돈의 운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다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편재가 있다고 해서 뭐 투자해서 돈을 다잘 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다른 조합도 봐야 되고 운도 봐야 되죠. 가능성은 있죠. 편재는 그런 유동성의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고 그런 걸 읽어내는 데 탁월하고 또 그런 돈의 방식을 바로 편제의 돈이기 때문에 편제가 편재격이신 분들은 어 그걸 제일 음 잘할수 있다 이제 잘 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만 맞으면 그렇게 크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한푼두푼 푼 모아서 크게 돈을 벌 수. 있지는 않고 그런 선택을 잘안 한다라는 겁니다. 되게 이제 깝깝해하죠. 그래서 소유의 개념은 저축의 개념과 같고요. 안정적인 개념. 정제는 저축한 돈이 자기 돈입니다. 편제는 이제 투자와 운영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좀 운용하면서 버는 돈이 자기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푼두푼 푼 저금을 한 돈은 편제의 돈이 잘안 됩니다. 그게 이제 시드머니는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고정자산으로 되기는 어렵다 돈을 쓸 때도 정제는 더치페이입니다 딱그 1분의 1 이게 이제 공정하고 안정적이죠 관계 만남도 그래서 더치페이를 하는 관계의 모임은 오래가는데 좀 보면 한턱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 편제 스타일이죠 한턱내는 거 아, 찌질하게, 뭘 그래 돈을 더 집행하는 게 되게 이제 편제 입장에서는 찌질하게 보이는 거죠. 됐다. 내가 오늘 한턱 쏜다. 다음에 네가 살아. 이런 어떤 계산법이 이제 편제의 계산이죠. 그래서, 어,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보면 이제 편제가 되게 돈을 시원하게 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정재가 돈을 작게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재는더치페이니까또 내가 한번 얻어먹으면 다음에 내가 한번 사고, 이런 무건의 음 그런 계산이 잘 되어 있죠. 좀한번 얻어먹으면 또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무의식이 계속 올라오고, 이제 빨리 그 내가 또한번 대접을 해야 하고, 이런 주고받고의 계산, 그렇게도 계산을 맞춰 나가는 유형입니다. 편제는 조금 이제 그런 계산이 아주 기간이 무한정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얻어먹는다 무조건 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편제가 왜 계산이 었겠습니까 재성인데 재성은 편제든 정제든 계산이 재물적으로 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제가 이제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계산을 딱 한다면 편제는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돈을 쓸 때에도 그 사람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유용하다. 또 앞으로 뭐 막연하지만 내한테 덕이될것 같아. 좀 뭔가 이 일이 이 사람하고 하면은 뭔가 큰 일이 될것 같다. 이런 잠정적인 이런 그 계산. 이런 계산이 섰을 때 돈도 한턱 내고 또그 사람한테 돈을 또 이렇게 써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도 투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편재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이렇게 편자들이 좀 티가 잘안 나는 경우가 편인도 정인보다 티가 잘안 나는 유형이거든요 어떤 게 티가 안 나냐면 인이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저 편인이 연기력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 그 사람의 어느 저 지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어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이게 티가 진짜 잘안 나는데, 편제도 그런 계산들이 티가 잘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편제도 그냥 무턱대고 돈만 다 팍팍 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계산이 있고, 사실은 계산으로 따지자면 편제가 가장 계산을 빠르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곱하기 나누기까지 계산하려면 사실 더하기 빼기는 빨리 배울 수 있죠.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또더 더하기 빼기를 다한 다음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그 머리에 계산이 더 빨리 돌아갈 뿐더러 그한 단계 높은 계산이 있다라는 거죠. 좀더 공간적인 계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제가 좀 시간적인 시각적인 계산이라 하면 눈에 딱 보이는 계산이라 하면 이제 그런 타,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고요. 돈을 모을 때도 정제는 그냥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제 모아서 이제 이 돈을 모아 자꾸 자꾸 모아서 이제 큰 부자가 되겠다. 현재는 이제 이 지출을 위한 저축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어, 트렌드 이런 그뭐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맞추어서. 이 시대에 좀 앞장서서 내가 어, 누리겠다 그렇게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그렇게 누리면서 내 가치를 뿜뿜 내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게 목적이 다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정제는 이제 현실적인 결과를 중요시 하죠 이제 요자기 일한 만큼 그 월급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고정적인 고정적인 돈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이 고정적이라는 건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나 안정되었다. 삶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제가 이런 안정적이지 못하면 멘붕이 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제 굉장히 그 불안감에 휩싸이시면, 휩싸이지면서 이제 우울 정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제가 가장 지켜야 될 거는 안정적인 구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안정적인 구도를 딱 잡아 놔야 된다는 거죠. 물질의 가치. 제, 재물은 나 물질의 가치가, 어, 가치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음. 정제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제 이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이 물건이 다 이렇게 마모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못 쓰게 되었을 때까지 쓴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이새 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편제 좀 얘기할 건데 편제는 유행 따라 바꾸는 가전제품도 유행 따라 바꾸고 싶고 유행 따라 바꿔버리는 내 가치를 둔다면 정제는 돈이 많이 있어도 이 물건이 다, 다 자기 소진되었을 때, 다 자기 할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때 이제 바꾸는 게 뿌듯한 거죠. 다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소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주 검소한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물질이 물건을 살때 비싸주고 사고, 그렇게 해요. 정제도. 아빠, 저 정제도 백화점 가서 딱 정찰제 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정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한번 사면은 이제 그 물건을 끝까지 이렇게 쓰고 음,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자신의 공간 물건으로부터 이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제 잘 지키는, 보존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측 가능한 것에 안정감 느낀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수입 구조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모몸 제일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로테치페이 얘기했고 자신의 일에 이제 성실히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가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해지는 그런 유형이고요. 요 안정적인 삶을 해서 저축을 하는데 결국 차곡차곡 모아서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정재입니다. 정재가 차곡차곡 모아서 큰 부자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정주영 회장, 현대 회장, MZ 세대들은 잘 모르셔도 있을. 그 같아요. 정주영 회장은 정제격이거든요. 정제였어요. 그래서 이 정제의 모습처럼 되게 금소하고 또 양복도 한벌로 해서 금소한 생활을 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게 아무리 재벌이 되어도 금소한 그런 자기 생활의 패턴을 어, 허물지 않고 사는 그런 유형이 분들이 정제고 지금은 이제 우리 CEO 중에 편재인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 신세계, 어, 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되게 멋스럽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외행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대의 트렌드에 맞춘 그런 움직임들, 그 사업도 그런 칠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사업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되고, 정제의 욕구를 보면, 정제는 안정의 욕구, 소유의 욕구, 결과. 결과는 이제 일한 만큼, 일한 결과죠. 이 돈, 재물로 봤던 어떤 물질적으로, 물질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재격, 그러니까 이 재격 유형들이 사실은 무료봉사 잘못 합니다. 어, 나파스가 아니고, 뭐 차비라도 나와야 봉사를 할수 있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 돈 내어서 무료봉사를 하지를 못해요 제격의 경우에 특히 정제는 더 그렇죠 더하기 빼기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편제 같은 경우는 뭐 미래를 보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이 재성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하시는 또 유형이 또 있죠 뭘까요? 아웃풋 <웃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하나씩 할 거고 정제 행동을 보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착 높습니다 이게 이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잘 음, 간수를 잘하는 사람이죠 아이들도 장난감도 정제격 아이들은 정말 보존을 잘하고 남 절대로 빌려주기 싫어합니다 친구들 와도 자기 물건 손대어서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그만큼 물건을 깔끔하게 잘 쓰는 자기 물건을 잘 간수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정제격 아이들 보고 막 친구한테 장난감 줘라 빌려줘라 이렇게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아이의 성향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그렇게 놀아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는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재성을 재를 잘 간수하면서 살아갈 거고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건데 뭐 그걸 부모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진 않죠. 왜냐하면 주장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 보지 않는 거. 현실에서 손해 보지 않는 거 이게 되게 물질적 이잖아요 현실적이고 이 재성이라는 물질적이고 결과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과적으로 내가 뭐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손해 보지 않는 것이 처세법입니다 재성 정재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뭐, 물질의 부분도 당연히 그렇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시간을 투자했을 때, 내가 거기에서 손해보면서, 어, 손해보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맞춰서 빨리 이렇게 뭐 빠져나온다든지, 이제 어쨌든 뭐 굳이 돈안 되는 주장 이런 거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한다, 이거 했죠. 그렇게 이제 정제의 성향이고, 편제 보겠습니다. 편제는 미래 가능성 추구. 이 부분이 이제 정제랑 차이점이 있고, 시야가 다릅니다. 정제는 내가 산 아파트, 아파트 공간, 내가 벌은 돈, 여기에 이제 지켜내는 것에, 어, 자기의 시선이 이제 머물고, 가장 아파트를 빨리, 대출 받아서 빨리 구입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정재가. 그렇게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사 다니면서 그 전세 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월세를 주는 건 제일 싫어하고 정재는. 근데 그런 삶을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집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파트 부금을 계속 내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래 가능성 추구고 이게 아니란 이제 이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안정적인 것을 안정적인 구도를 현재는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계속 미래를 열고 가고 싶은데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은 뭔가 이거 아니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을 현재는 아니라고 느끼고, 정제는 안정적이고 느끼면서, 아, 좋아. 이제 좀살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똑같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 이걸 안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도 이제 각각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떤 구성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쫙 보십시오.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행동들을, 우리 아이의 행동들을. 그래서 성과급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달 주는 월급, 이거는 이제 이편재 에너지로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할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과급의 보면 이제 미래 가능성, 아,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얼마 몇 프로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편제는 더 길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뭐 항상 월급 500만원 딱 정해져서 일을 좀 깨울리 해도 500만원 열심히 해도 500만원 이렇게 되면 편재는 그냥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뭐 애쓸 거 없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정제는 너무 이제 편안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정제 보고 성과급을 얘기하면 정제는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항상 열심히 하는데 또 성과급을 더 준다 하면 막 그게 또막 기운에 매달려야 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재는 성과급을 주나, 성과급을 안 주나, 나는 월급을 자 꼬박꼬박 밀리지 않게 주면 매달 열심히 할 건데 이제 그런 제안들이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근데 편제는, 아, 재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정재와 편제는 되게 다른 진로를 직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수익 구조가 그냥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월급을 잘안 하려고 하죠. 최소한 월급을 받더라도 성과급이 있는 형태를 원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아예 그냥 직접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구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수업하실 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미칠 것 같아서 그만두고 이제 어 다른 일을 준비하시는데 다들 난리죠. 가족들은 왜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도 좋은데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분 딱 보니까 정제는 1도 없고 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썩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탁월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은 항상 똑같으니까. 너무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자기 그분은 이제 너무 막좀 열정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큰 걱정을 하면서 보는 거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생을 열어갈 때는 이제 내 에너지로 선택을 했을 때. 그리 그렇게 했을 때더 좋은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그만두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편제는 시사 되게 밝고요 우리 10개의 텐스테이 중에서 10성 중에서 시사의 가장 밝은 유형이 편제입니다 이게 시야가 굉장히 넓고 미래 가능성 추구하면서 또 돈도 소유의 내 한정된 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아주 뭐그 시야가 넓죠.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어 되게 시사 받고 유행이나 이 트렌드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빠르죠. 세상을 움직이는데 선두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어 새로운 어떤 물건을 내놓거나 또 패션, 새로운 패션을 내놓거나 이런 쪽은 편제가 없으면 잘못 하죠. 약간 그런 선두에서 이런 물질의 재화나 우리의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깨우고 나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죠. 너무 시기보다 앞설 수도 있고 적절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게다 운인데 이제 이게 검정이 되었을 때 보통 어떤 새로운 물건이 딱 나오죠 그럼 비싸게 나오잖아 처음에 그때 그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편제가 또그 가치를 알고 비싸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 안정적인 가격이 되면 이제 정제가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보편적인 가격이 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편제의 성향은 어, 움직이는 성향이다볼수 있죠 계속 앞쪽에서 계속 움직여 나가죠 그뒤 안정적이 되면 정제가 소화를 해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무대에서 활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 유형을 보시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지금 시대는 중요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는 이 편제에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편제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못 이깁니다. 왜냐면 타고날 때부터 편재들은 그냥 이렇게 시사, 정보, 뭐 이런 트렌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다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늦죠. 그리고 뭐 감각 안 되죠. 감각 떨어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무대를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동의 재화, 재물을 운영한 욕구가 강해서 네, 좀 금융에 대한 활용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대부분 하고요. 또 사업적 마인드 이런 마인드도 미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뭐, 근데 이제 편재만 있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제 일단 마인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편재 욕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편자는 재화를,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고 못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은행에 가만히 통장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는 유형은 정제죠. 부자, 탑니다. 내가 지금 옷한벌 없이 그냥 주린이 입고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꽉차 있으면은 막 마음이 부자고 거덕하고 되게 그 동장만 봐도 행복해지는 유형이 정제죠. 근데 편제는 그 돈을 썩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동장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렇 계산이 엄청 빠른 거예요. 곱하기 계산, 이게 엄청 잘 되니까 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고정 자산을 두는 유형이 아닙니다, 편제는. 집을 사도 보통 이제 할부, 그, 어, 부금을 가, 지 내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딱 사서 안정을 유지하는 유, 그 유형이 정제인데 내 집이 있다 내 문서 내 집이 있다 이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아니 그 돈을 왜 거기 썩혀두느냐 전세 또는 이제 전월세 뭐 100만원씩 주더라도 월세를 100만원씩 주더라도 내가 매덕을 꺼내서 안데 쓰면은 더큰 돈을 벌수 있는데 100만원 이상의 뭐 몇백을 더벌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고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재화운영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재는 없어서 그런 심리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아파트를 다세를 100만원 150만원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 어 저는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 아까운 돈인데 왜냐면 저는 정제가 격은 아니고 정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수 없었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재의 사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다 라는 거죠. 이 돈의 가성비라든지 돈의 운영하면서 돈을 더 크게 번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머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제일 빠른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음, 단편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문화 이런 것을 실제로 그 세상에 누렸을때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 팍팍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디 저기 아뭐 어, 호텔 호텔에, 호텔에 뷔페가 엄청 지금 새로 생긴 뷔페가 좋은데 어, 너 가봤니? 어 되게 좋더라. 뭐 우리 못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별로 뷔페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편재는 왠지 지금 아, 저기 갔다 오는 게 왠지 내가 못 가면 되게 뒤떨어지는 사람 같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누가 아 거기 그 갔는데 음식 괜찮던데 어너 먹어봤어 이렇게 물었을 때 현재는 내가 좀뒤처졌네 나는 못 가봤는데 그럼 자존감이 확 꺼진다는 거죠 이걸 나쁘다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자존감은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존감이 높게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포됐잖아요 정인 편인 여기는 이제 대학, 어느 대학 나왔니? 여기에 자존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편제는 이제 정제, 편제는 돈, 돈에 대해서 자존감 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아, 이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다면 우리 자녀 키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하고 다른 유형일 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그 아이를 이해해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좋은 양육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뭐 제격이 아니니까 사실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해도 별로 꿀리지도 않고 별로 이제 그것을 사람의 기준을 두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격은 아니죠. 아저 사람 차가 차를 무슨 차를 탔는지, 옷은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여기에 가방을 어떤 걸 들었는지,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는 또 그게 또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전체 기준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편재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정제도 그렇게 하겠지만, 편재는 더 왜냐면 이런 그... 선도, 선도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거기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잘 모를 뿐더러, 뭐, 그렇게, 어, 차도, 차 이름도 잘 모릅니다. 제가 차 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지만, 차 이름도 잘 모릅니다. 차는 그냥 수단이고, 제 생각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저는 이제 인풋인을 쓰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박식한 사람 여기에 제가 이제 그 가치 기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 늦게 공부해서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도 잠시 그렇게 생각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유학파도 있고 정말 좋은 뭐 서울에 대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럼 또다시 자존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극복하자 이 노력을 하는데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가 주관 욕 자기 욕구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그 유형에 따른 목적이 있죠 거기에 항상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사양의 학자 아들러가 항상 열등과 극복해서 우리는 이제 발전한다고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이론을 펴기도 하는데, 그, 우리의 그 사람, 음, 그, 열등감이 무조건 나쁘다. 뭐, 자존감 떨어지면 안 돼가 아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항상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가 어디에 항상 머물러 있는지 이걸 안다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운을 깔끔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편제는 이제 이렇다 라는 거죠 외모 관심 많죠 그래서 편제 있는 남자들은 그 와이프 고를 때 일단 뭐옷못 입고 이런 사람 잘안 고릅니다 일단 딱 편제 있는 분들은 봤을 때좀혼칠하고또 이렇게 좀 트렌드에 막 너무 떨어지고 이런 사람 말고요 너무 검소해 가지고 막 10년 전에 옷다 깔끔하게 입고 나오고 이런 사람은 편재는 너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재인 남성들은 결혼해서도 와이프가 꾸미고 뭐 어쨌든 내일도 하고 내일아트도 하고 외모도 꾸미고 이렇게 했을 때 예쁘면 좋아한다는 거죠. 돈을 조금 써도. 그렇지만 이제 정제의 남자분들은 다르겠죠. 쓸데없는 돈 쓴다고 뭐라 하겠죠. 내만 이쁘면 되지 뭐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런 거 하냐고 하는 겁니다. 금소한 생활을 더 좋아하는 거죠. 살림 알뜰하게 살고 이런 여성을 더 좋아하겠죠. 정제는. 그러니까 정제인 남자들은 또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해서 또 결혼을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다 찾게 되거든요. 저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볼수 있겠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네, 보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트렌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